가차석인가 여기가? 오 이게 뭐야? 귀엽다 스고 <목소리> 어? <오> すごい. <목소리> 와, <목소리> <웃음> <웃음> 아 스고잇 아기가구나 이거는 진짜 쉬워보이는데? 이거 해보자 제가 돈을 꺼내보니까 100원, 100원에는, 100에는 3개가 있더라고요. 세번 해보면 되겠지? 뭐야? 뭐지? 이씨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때 저거 쉬우기 아니야 500원짜리 있는데 500원짜리도 될거 5판만 더 해볼거에요 대겐으로 이게 아까 귀여웠던거 같은데 아 이건 200원이다 좀조 맞. 만 오케이 그래 에이씨 힘이 없는 건 매한가지네 어 어차피 그냥 힘 빼는 거야? 스미마생, 백엔 구다사이. 100엔 데스. 아 학군, 백엔데스. 이 위로 가가지고 바꾸라는데? 아, 아 이층도 있었어. 와, 우 엄청 크다. 삼층도 있어요. 아, 아 여기다. 엄청 크네. 아, んに치와 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어. 이거를 이제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이게 전부다 상술이야잘 빠지게끔 돼 있는데 안 빠져요 이거 어 이건 될거 같은데? 얼마야? 100원? 제발 제발 올렸다가 내츄 될것 같아 이거는 제가 아 진짜 될것 같은데 근데 벌써 이게 이거 한 판당 천 원인 거예요 절대 싼게 아니야 아 나도 미쳤다. 얼마야 한국에서 아, 진짜 이거 가방으로 알고 있는데 아 너무 좋다. 여기는 세븐틴이 진짜 인기 많나 보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방인 거 같은데? 사람이 직접 저거 하니까 뭔가 색다르다.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딸기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 뭔가. 빠친코에서 딴이 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행운이 깃들어 있을 것 같아. 여기요? 안 되는 건가? 점검? 내가 봤을 때 힘이 너무 없어. 아 뭐야. 뭔가 이게 되게 고 퀄리티인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이거 아 이거 이 이천 원이면 한 판에. 제발 한 번에 됐으면 너무 좋겠다. 어, 배가는 거야? 제발 됐으면 좋겠다. 어, 아왜 사람들이 인년 복귀 하지 말라고 그런지 알것 같아. 이게 알면서도 계속 넣어지네. 제발 아, 저는 안될것 같아. <웃음> 오케이 okay, 포기 포기하는 게 제일 빠른 거야 돈도 안기고 근데 이건 될거 같은데? 여기 한나만 해보자 100원 남았으니까 에? 와 이거 될거 같은데? 아 이게 안 하려고 그래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아 아, 아, 아, 맞는 것 같아 뭔가 대라 대라 대라 진짜 씨. 어기다던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사람 미치게 하네 아 이거 계속 들어가네 돈이 얼마 안 남았어 또. 안 돼, 안 돼, 안 돼. 뭔가 이거는 X는 Y 공식을 대입해 봤었을 때, 저 끝에 있잖아요. 저 끝에 부분을 옆으로 밀기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이 고무의 다음에는 잘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끝장 보는 걸로 할게요. 3층은 저것도 진짜 이쁘다 아4천 오. 아 마작이 있네 마작 마작에 이거 그뭐 이거 잡히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인 것 같고 여기는 흡연장 아, 그냥 게임방이네 여기는. 아 여기도 빠칭코가 있다. 학생들도 그냥 당연시하게 그냥 빠칭코를 하네. 어, 이거 짱 게임폰인데? 어렸을 때 하던 거짱 게임폰. 이걸로 돈 많이 잃었지. 쪽으로 도박이 엄청 많다. 혹시 모르니까 천원만 이래서 도박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천엔 동전으로 바꿔서 게임할 수 있나요? 아~~ 아~~ 아~~ 가또 고자이마스 아~~ 아~~ 아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는 거구나. 아, 아 이거 일본은 모르는데. 뭘어떻게 되지. 코코가. 그가 고르시면 돼요 아, 어 한국분이세요? 아, 약간, 여기서 어떡하, 아 진짜요? 아, 잘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네, 여기서 뭐, 어. 그냥 이거, 어. 뭐할수있하나만 혹시 골라줄 수 있어요? 어. 아, 그럼. 이걸로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 빛나고 있는 것이 어. 가장 인기 있는 거 인기 있는 거? 이걸로, 이렇게? 지아이, 딱막 눌러요?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 어, 2번 이기면 2배 2.2배 2번 이기면 2번 이기고 있는데? 2번 됐어? 됐어. 어? 어, 어. 나돈 땄어요 어, 어, 오늘 되는 날이구만 이번엔 7번 네. 이거는 뭐예요? 네. 아, 2위까지 네. 했었을 네. 때 네. 아, 네. 7번 꼴등인데요? 네. 몇번 고를 거예요? 네. 2번 하고 1번 하고 8번? 나도 해야지 남은 돈이 어딨어요? 아 이거 41개? 많이 남았네 아직 <웃음> 너무 도박만 해가지고 아좀 바이러스 여기서 결국에한 3천원 원, 한 4만원 잃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5천원 남았으니까 이걸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뽑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봐야겠어요 이 어딜 가도 국물이네 뭘 해야지 마지막에 잘했다고 소문 날려나 이거 끌어내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만 맞추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 아 너무 갔다 아하 아하 이런 이게 뭐지? 뭐지? 2차원 나왔어 아, 순식간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마지막은 조금 의미있게 이걸로 아 이거 200원이네 한판에 끝낸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내려 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밀은 남지 않게 깔끔하게 접버렸다 하얗게 불태웠다 세번 치는데 2,000원은 좀센거 아닌가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내가 왕년이좀 놀았는데 말이지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보네. 응. 우리가... 아 맞다 내 가방. 오, 오, 오, 오. 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AAA 굴룰. 아 도박하고 나오니까 하루가 끝나있네. 와 여기 분위기 괜찮다. 어. 아. 음? 음어 고등학생들이다. 어 카와이데스. 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웃음> 이거요? <웃음> 이거 로고? 우리도 아 지금 또 거기 어. 뭐가. 거기에. 어 나도 같이. 같 <웃음> <에? 가, 가, 웃음> 같이 같이 <웃음> 같이 같이 <웃음> 같이 같이 <웃음> <웃음> 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웃음> 아니어 이스메이스브라고 <이스맨승을> <웃음> 네, <웃음> 네 명이 아니야네 명이 아니야 아. 산주 산주 산주 산주는